장룡게임즈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만든 뭔가 뱀서라이크 뱀파이어 서바이벌 같은 뭐 그런 게임 같은데 뭔가 훨씬 어려울 것 같은 느낌 왜냐면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아래위 오른쪽 좌우 뭐 이런 거를 그냥 피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횡스크롤이라고 하거든요 튜토리얼부터 한번 해봐 뭐야 에에에에에에에. 아 우와 뭐야 땅을 만드는 게 나야 여러분 더블 점프 되고 아시프트 누르면 되시고 아 이거 끝이야 야 이거 너무 복잡한데? 우와 우와 아 이, 이러면서 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저거 먹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된 건가? 아 미사일 쏘는거 조종 마우스로 내가 해야돼 미쳤다 개어렵다 게임 이거 맞아? 아 잠깐만 그래도 떨어져도 죽진 않아? 야 이거 먹는거 우와 우와 얘 생각해야될게 너무 많은데? 하나 맞고 맞추고 으와 아아 잠깐만 아 생각해야될게 너무 많아요 아 아아 생각해야될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맞아? 아, 이거 너무 빡세 야, 선비 가자 선비 선비가 에너지가 아아 아. 아 선비가 오히려 단순 와 근데 이거 땅 만드는 게 진짜 에반데요 여러분 땅 만드는 거어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단순 레벨 업 이거 뭐야 아 수리검 같은 거 먹으면은 이제 좀 뭐가 자동으로 공격이 되나? 이걸로 가자 수리검 아 위아래만 쏴 미친게임아 아 <웃음> 진짜 아 위아래만 쏘는게 어딨어 어? 아 왜그래 어 레벨업 패시브 이건 뭐지? 이, 이건 무슨 표시지? 뜻을 알 수가 없네 펫펫 팻, 펫으로 팻. 가자 팻. 어 펫이 물어준다 오 좋아 야펫 좋은데? 어 펫이 물어다줘 무브스피드 어택스피드 쿨다운을 줄여 이게 뭔데? 어떻게 사는거야? 헬스 버서코 업그레이드 어어 아, 어, 이거 한거야?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먹으면서 레벨업 이걸 그냥 가봐 펫으로 헬스 어 아니 펫 지금 죽은거니 근데? 아니 펫 죽은거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아이 아 너무 어려워 <웃음> 어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걸 뭔가 와 이거 진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네 네, 메이지도 한번 해봐 나한테 맞는 캐릭터를 한번 어? 여러분 메이지 자동 공격인데? 그래 그래 얼마나 편해 팽스크롤이라 생각해 그냥 땅을 계속 만드는 거야 맨 아래에서 플레이를 한다 생각하고 그렇지 프로즌 오브 가보자 이거 뭐냐 저 그냥 얼리는 거구나 주변은 조금 느리게 해주는 건가보다 괜히 했다 야 굴이다 <웃음> 야 프로즌 오브 굴인데? 구린데? 많이 구인데요아 그리고 굳이 내가 횡스크롤이라고 해서 갈려고 생각 안해도 돼 그냥 이 자리에서 하면 돼 체인 라이트닝 당연히 체인 라이트닝이지 아 이게 기본 내 무기구나 지금 당연히 어택 카운트지 몰려올 때가 있을 텐데 어 연결 되잖아 체인 라이트닝 말 그대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떤데 그렇지 레벨업 이러면 부메랑 야 이런거 좋아 차라리 주변 돌아주는거 이거 근데 계속 같은데 있으면 안되네 저 벽이 막아버린다 야 체인 라이트닝 카운터 하나 토 짜자작 짜자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상자 어디있는데아 저기있다 이쪽으로 다시 가아어 부활? 이걸 할 수가 있어 진짜로 아 레전드의 천원이야 게임 시스템을 아하. 이제야 알겠다. 어택 스피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노말은 빵원. 아니야 돈막 쓰지 말아보자. 무브 스피드 올려보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위기 때는 올라가. 마인크래프트 기억 나지? 아! 체인라이트닝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프로젝트 서바이벌이라고 뱀서 라이크인데 이제 훨씬 어려운 게임이고요.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땅을 만들고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자, 요런 식으로 잡게 되면은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도 처음 해봐서 지금 잘 몰라가지고, 음, 쉬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대시를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예, 예, 예. 아 근데 여기서 천원을 내가 가지고 있고 에픽 500원 근데 체인 라이트닝은 좋은 거기 때문에 사 음. 돈을 모아 돈을 모아 아주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체인 라이트닝 바로 또 바로 체인 이러면 이제 여러 마리가 와도 나는 두렵지가 않네 체인 라이트닝 올인 작전? 그런 느낌? 어어어 <웃음> 어, 어, 어. 저런 거 먹으려면 은탁 컨트롤 해주면서 오케이 아좀 투자하기 좀 아깝지 않아 근데 지금 얘한테 투자하기 좀 아까운데 모브 스피드 그냥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레벨업? 이거 지금 못 사요 아 근데 부활도 사놓는 거 나쁘지 않다 모브 스피드 일단 하나 체인 라이트이 지금 좋거든요 아! 아! 잠깐 어? 이러면 한방이야? 아 이거 말 되나 이거? 이거 야, 야 리바이브 리바이브 패시브 리바이브 패시브 리바이브 어돈 아끼길 잘했다 어 보호막이다 어 보호막 나이스 보호막 오케이. 나이스. 좋아. 어? 이거 왜막 지금 잠시만요. 지금 왕이 나온 것 같거든요. 어, 어. 오, 어, 나이스. 이거 뭐야? 어떻게 돼? 착! 그렇지. 아, 컨트롤까지 해야 돼. 이거 보스전도 있네. 미쳤다. 으아! 아, 아이씨. 뭐야? 이렇게 덤비는 게. 아! 야, 이거 뭐야? 하! 아! 어. 이거 뭐야, 이게? 패턴 파악할게. 패턴 파악할게. 아, 복잡해 죽겠. 아! 아! 살려주세요! 어, 어.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어 잡았다! 체인 라이트니, 체인 라이트니! 잠깐만 오! 보스는 뿌리야? 아 잠깐만 스턴 드레이션이 왜 레전드일까 근데? 난 어택 카운트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캐스트 스피드? 캐스트 스피드로 가자 그럼! 오! 야 저거! 덩어리가! 엄청 큰게 하나다! 나. 나 이거 오, 뭐야 버그야?! 오! 아나왜 여기서도 끼냐 이씨! 오 이제 좀 빡센 많이 음? 체인라이팅 나 체인라이팅에 모든 걸 걸자 그럼 패스 스피드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외워 아 안돼 아유 그냥 야 대박 대박 레전더리 대박 미쳤다 같은 게임 진짜 잘 못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 무조건 초반은 그냥 체인 라이트닝 무조건 키워야 돼펫 좋아 근데 펫은 좋아 유도탄이라서 이쯤에서 이제 체인 라이트닝 나올 거예요 왜? 아이스 볼트 카운트 뭐야 이거 어? 저거 좋다 체인 라이트닝 이거지 쪼르르 쪼르르 쪼르르 쪼르르 프로즌 오브에서 이거 아이스 볼트 아이스 볼트 어, 이러니까 프리즌도 좋아지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충전 싹 해주고 시간 먹어주고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왜 왕이야 벌써? 아 왜? 아이번엔또아또 아, 또 패턴 달라 미친. 아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아 내가 땅을 만들 수가 있구나. 어 맞다. 어? 어? 어? 자, 깼습니다. 자, 깼어요. 자, 깼습니다. 제가 어? 잘한 거죠. 예. 네. 나, 지금 돈왜 이렇게 많아졌어? 어어어어, 어, 어. 자석 좋아요. 나이스 이건 오브 오브에서 이거 더가 더 더가. 더 가. 야, 돈 되게 많이 남아. 이제 아, 이거 맥스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레전더리. 돈 많아. 돈 많아. 뭐가 뭔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무아 지경이에요? 어 근데 진짜 할만하지 않아? 이제? 어 진짜 슬슬 할만한데? 잠깐만 아 요게 이제 각 기술의 레벨들이었구나 그럼 이제 부메랑에 좀 투자를 해볼까? 매직 인챈트레이트 카운트 카운트 늘려야지 뭔가 점점 할만해지고 있긴 해? 심상치 않은 느낌표가? 어두 번째 왕이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어 피해주고 어 근데 이 패턴 좋아 이 패턴 단순해서 좋아 지금이야 녹여! 녹여! 그렇지 나이스 아 공짜 부활 부활 하나 가야지 공짜인데 공짜 부활 하나 가야지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돌아다닐 필요 없다 이거 내가 보니까 한 화면에 가득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도 눈알 피해야 될거 아니야 미사일은 이거 버블로 가자. 어, 점프해버리고, 아, 이제 원거리 나오기 시작. 원거리 나오기 시작. 더 정신없기 시작. 이제, 이제 시작이 된 것이지. 어, 잠깐만. 제 작은 애들, 작은 애들 잡고, 이거부터 먹고. 오, 빨리 기타 져요 매직! 오 드레이션 오 뭐야 시간 늘려주는 거야 집중 집중 화면에 집중합니다 화면에 집중 그 다음에 모래시계에 집중 어그 다음에 원거리 날라오는 빨간색 콩알탄에 집중 보호막 색깔에 집중 날라오는 얼음이 내 거임에도 집중 어저 해골은 터지는 거에도 집중 어, 자석에도 집중 뭐 해야 돼 캐... 캐스팅 스피드 전 집중 해야 돼전 집중 전체 집중 아래층 만들어 놓고 그렇지 어, 왕이다. 어, 저 눈알이야, 눈알? 아 왕이다 어저누알이야 눈알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웃음> 아아아아아아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거 개꿀이다 이 타이밍이 개꿀이네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바로 없애주고 바로 주고. 바로, 바로 없애주고 바로 다 없애주고 눈덩이가 다 없애주고 바로 깨주고 그냥 없애버리고 그렇지 뭐야 g g e r p o g 버... e r Pogger p 여기 g e 있어요 g g e r Pogger p o 됐다, 됐다, p 다 g g e 빠 p 빠 g 빠 e 빠 Pogger p 스파스, 스파스. 어, 야, 20초, 20초 미쳤나봐. 아니, 모래시계는 왜안 줌? 아니, 모래시계 왜 어까? 모래시계 안 주는 건좀 어까, 아닐까 어딨어? 모래시계 왜안 보여? 아니, 모래시계. 어, 43초 됐다. 어, 자석이 먹어줬나봐. 어딘지 안 보였는데? 어? 와! 와우 이거 서바이버가 초록색으로 다 채워지니까 딱 깨지네 여러분 13만원 생겼는데요? 아 깨면 이렇게 되는구나 대박이네 리바이브 하나 해야지 어택 스피드 5개 다 사지 이런 플러스 2%에요 플러스 10%에요 어쨌든 와 여러분 해냈습니다 예 여러분 해냈네요 자 여기까지 프로젝트 서바이버였고요 어이 재밌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었네 이거 요거 한 3,000원도 안되기 때문에 뭐 2,500원이면 사거든요 지금 음, 한번 해보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노우바